멈췄어요 <웃음> 이들아, 흔들림이 멈춘 것 같아 이제 밖으로 나가자 네? 잠깐! 이들아, 그냥 나가면 위험해 그럼 어떡해요? 머리를 보호할 걸 찾아서 쓰고 나가자 빨리 나가요 아주머니 구리야 신발 신어야지 자 이제 건물 밖으로 나갈까? 지진 대피시 행동요령 여러분 지진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나가야 해요 계속 집안에 있다가는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나갈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네,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할 방석이나 쿠션을 챙겨요 또 깨진 유리나 파편으로부터 발을 보호할 신발을 꼭 신어야 해요 방석이나 쿠션이 없으면 가방도 좋아요 다 없으면 손으로라도 머리를 보호해야 해요 엄마와 아빠는 밖으로 나가기 전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리고 건물이 기울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 문은 열어놓고 나가요. 자, 이제 집에서 나왔어요. 그런데 건물 밖으로는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? 다음 시간에 같이 알아봐요.